하르키프 도심광장 건물이 러시아 미사일에 폭격을 맞았습니다. 정부청사와 인근 주택가 건물은 부서졌고 차는 불탔습니다. 건물 안에 핏자국도 보입니다. 일부 생존자가 발견됐고 사망자는 실려나갔습니다. 길거리에 시신도 보입니다. 현지 구조대는 최소 10명이 숨졌고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주택가에서도 추가로 8명이 사망했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위성사진에 찍힌 연기 기둥들과 폐인 자국들은 하르키프의 폭격이 얼마나 집중됐는지 잘 보여줍니다 큰 폭발음이 들리더니 수도 키에프의 텔레비전 타워에서도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인근 건물도 불과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 폭격으로 모두 5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п к о у н н г г р і і с т о р н 은 연기 구름이 도시 일부를 뒤덮었습니다. 벨라루스 접경의 우크라이나 도시인 체르니히프에 있는 창고가 폭격을 맞았는데 위성 사진에 그대로 찍혔습니다. і 시 러시아가 대량 살상 무기인 진공 폭탄을 사용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진공 폭탄은 강력한 초고온 폭발로 무차별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무기입니다 JTBC